여러분의 내진마련 꿈을 함께합니다. 살피 채널 박 대표입니다. 월용입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이번 채널 아 이번 채널이래. <웃음> 이번 네, 채널 이번, 이번 영상 다른 채널 있나요? 아니야. 채널밖에 아니, 아니. <웃음> 없는데. 저 이번 <웃음> 영상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이번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질문들이 아, 분양가 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알사람이 제가 보고서는 제가 욕했거든요 욕두무자 나무에 나도 모르게 음? 그래가지고 어, 욕을 왜 안하는데 왜 갑자기 욕을 해? 서어미랑고 음, 사과했어요 음, 음, <웃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이, 아, 야, 야 이거... 음. 전문가 보기에는 또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일반인이니까 그리고... 아... <웃음> 자 그리고 세운 블록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그리고 실버주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게 강국에서는 완전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중심인데 이런 것들은 어떨지 그리고 항상 나오는 학군 응 음. 음. 학군인데 도보 26분? <웃음> 남산초가 이게 그 사립 아닌가요? 사립이었어요? 그러, 뭘, 아 아닌가? 공립인가뭐 음. 어쨌든 1% 예. 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26분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청약하실 거예요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첨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네. 자꾸 가래가 끓어서 텀블러를 좀 네, 지저분하더라도 스탠리에서 협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뭘까요? <웃음> 네, 알겠죠? 아, 아, <웃음> 어쨌든 시작을 해보시죠 예, 네, 1020세대입니다 22세대 20 네. 굉장히 음. 많죠 이게 총 세대수죠. 네, 그래, 그렇습니다. 예. 조합원 이런 거 없는 거죠. 정비구역이 아닌 거죠. 네. 근데 뭔가 이제 더 많은 세대수를 예. 이제 다른 형태로 도 공급을 하겠죠. 음... 실제 보이는 거는 부지도 작고, 네네. 이번에 공급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로 음... 1000세대가 넘는다. 그리고 아파트만 했을 때는 165세대? 네. 164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인가요? 그렇죠. 어. 그럼 분양하는 물량은 한 400세대 되네요. 네. 네. 거기서도 오구. 특별 공급도 있다 보니까 음. 어, 오구만 지금부터 이제 스포하면 이미 네. 아시겠지만 거기 네. 넘어서 네. 네. 네, 특별 공급은 5구 이하에서만 있습니다. 어. 자, 대표님. 저 네. 영상 볼때 제일 화가 나는 게 마지막까지 네. 결론 안 알려 주는 거. 이런 음. 것도 저좀 답답하거든요. 음. 자, 대표님. 여기 해요? 아니요? 아니요. 청약 하지 말아요. 해요 하는데 음, 무자녀 신혼부부 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자 네. 그 다음 가점이60 이하이신 분들 만좀 네, 관심을 갖었으면 좋겠다 네 음... 이것도 가점이좀 되는데 네. 현금까지 충분하다 네. 그 굳이 안 해도 되시고 어... 근데 가점은좀 되시지만 그래도 대출은 받아야 되겠고 음... 1인 가구 정도 되신다 네. 그럼 2인 가구 최대 점수는 59점이잖아요 음... 그 정도이신 분들은 어, 너무나 좋은, 이제, 예. CBD라고 하죠. 어, CBD? 예. 아, 네. 그래서, 직주 근접의 최강이다 보니. 어, 회사랑, 가, 회사랑 집이랑 가까운 거죠. 그런 거, 그런 어, 거 생각하면은 괜찮은 된다. 것 같다. 해도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분들을 좀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죠 네. 청약하기 앞서서, 당첨자 네. 발표일도 중요하잖아요. 1, 2단지가 청약이랑 같은데, 발표일이 다릅니다. 음. 둘다 당첨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1단지만 인정이겠죠. 나 아, 1단지가 되면은 2단지는 자연스럽게 네. 자동 탈락. 탈락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2단지에서의 예비 당첨 번호가 그 100% 정도만 포함되어도 음. 어, 당첨에 가깝지 않을까, 순번이 음. 오지 않을까 합니다. 음. 자 이제 여기 어딘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네. 네. 굉장히 좋죠. 여기는 뭐 만선 호프가또 유명하지만 이게 뭐예요? <웃음> 아직 술을 많이 안 마셔서 이렇게 <웃음> 네. 유명한 곳인가요? 그러니까 노상에 그냥 술자리 펴놓고 예. 맥주 갖다주고 아 동남아 컨셉으로 예, 예. 네, 실제 서빙하시는 분들도 동남아 때 분들 많으시고 아 그래요? 예. 아, 만선오프라는 곳? 네. 연락주세요 <웃음> 어쨌든 네 어. 입지적으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명동에다가 충무로, 일주로 2호선, 1호선 이제 홍보연상을 보니까, 네. 쿼트러플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쿼트러플. 예. 쿼트러플 역시. 아. 사실, 음. 쿼트러플인 건 맞잖아요. 그쵸. 그죠이 지역이 약간 정비가 음. 좀덜 됐잖아요. 음. 중심지 치고는. 그래서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도가 남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음. 여기가 북쪽이고, 음. 여기가 이제 남쪽인데, 을지로 삼가에서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현장. 음. 그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이제 청계천 네 이고 있고 예, 이쪽 공사 현장 지금 보이는 데가 아마 이 현장일 네. 것 같아요 청계천에 따라서 길쭉하게 네네 아마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주변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뻔했어요 정비가 좀덜 됐죠 필요한 거죠예 예. 정비가 되겠죠 되겠죠 예. 예. 다만, 정비가 언제 될지는 네. 모르는 거죠. 네, 중고업지라서 물레 영등포 쪽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물레 도 이제 각 공장의 부지만큼 네. 사각, 사각, 작은 사각들이. 아, 그쵸. 블록들이. 그쵸. 네네. 블록들이 이제 작게 크게 오피스텔의 아파트처럼 네네.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약간 기대는 해본 적 하지만 시, 좀 시기는 좀더 걸리지 않을까. 음, 그쵸. 을지로 삼가역 하면은 사실 이게 완전 중심지인데, 골목들을 보면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이런 느낌입니다. 좀더 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은. 네. 네. 왜냐면 일지로 삼가 하고서는 와 이거 완전 중심지. 음. 완전 뭐 높은 뭐 건물 서 있고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있잖아요. 네. 빌딩 수는또 별도가 있고. 예 네, 네. 물론 이제 CBD 완전 중심지긴 하지만 주변 정비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실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네. 그래 정말 멀죠.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서두에 예. 1, 2인 가구 위주로 하시면 좋겠다 음 그쵸 그래서 대표님도 이렇게 추천하실 때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만 보면은 완전 중심가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조금 다르다 실상은 음.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인근에 이제 도보거리로 편의시설 등 네, 네 쇼핑시설 등 굉장히 어, 적금 용이하다 쇼핑시설이라고 하면은 동대문쪽 명동쪽 동대문, 아 동대문쪽 명동쪽 예. 요쪽 요쪽, 요쪽? 음. 음. 네. 그렇죠. 가깝죠. 음. 이쪽 가깝죠.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주변 정비가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몰라요. 여기가 빨리 됐으면 벌써 됐어야 되는 곳인데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물려 음. 있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신도시를 좋아해요. 아. <웃음> 복잡, 복잡한 거 너무 답답하고 예, 이젠 이미 물이 들어 버렸습니다 아또 벗어날 수 없구나 네. 한번 또 이렇게 살아보면 네. 어, 싱글이다 싱글 라이프는 경험을 해봐도 될것 같죠 음, 아 젊었을 때 네. 한두 번 정도는? 뭐 1, 2, 한두번이 한두 아니죠. 한두 1정도는. <웃음> 네, 네. 네. 아니, 어, 얼마 전에도, 영상 길어질 것 같은데. 얼마 네. 전에도 이 창경궁 쪽에 네. 다녀왔어요. 창경궁 쪽에? 무슨 일로 네. 가셨어요 아, 예. 건축설계 때문에 다녀왔는데. 아 <웃음> 멋있어. 물어보시니까 또 다녀왔어요. 아, 예. 네, 예. 너무 좋게 이제 오설길도, 그 음... 네. 예. 다음에 한옥컨셉의 어떤 상점들도 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쪽은 정말 이제 전통과 그쵸?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죠. 여기 한 5분, 10분만 걸으면 되잖아요. <웃음> 아, 여기에서? <웃음> 네. 당연히 집에 갈때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걸어갈 때, 네. 여기 거리가, 어, 그쵸. 일단은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사대문 내에서도 진짜 완전 최중심지. 그러니까. 그죠 <웃음> 그런 걸 바라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파트, 주거지라고 하면은 저는 좀 나가서 좀 산책도 하고 이런 곳이 있으면은 좋은 것 같거든요. 뭐 취향이니까.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이 길네요 저희가. 아 예. 예. <웃음> 말이 길었어.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보시죠. 가장 논란이 됐던 분양가.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거주 의무도 없고요. 음. 전매제도 짧은 편이에요. 서울시고. 음... 전매제는 특공과 일반 전부 5년이고 거주 네네. 의무는 없다. 네. 어. 오... 계약금 10% 중도 네. 60% 잔금 30%입니다. 네. 종로에 분양하는 곳들은 네. 주차대수로 봐야 되거든요 네. 주차대수로 한번 볼까요? 주차대수 제가 못 찾았어요 보셨어요? 주차대수로 봐야 되는데 네. 못 찾겠어요 모집공부에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어딘가는 나와있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좀 특별한 구역이라서 세대 하나당 하나가 안될 수도 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살펴보시죠. 네. 중간에 선을 그으면 구억이 넘어간다? 구역이 네. 억이안 된다? 아, 죄송해요. 네. <웃음> 그러면 이러면 네.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역전이란 게 어떤 거죠? 예. 그 59제곱이 여기서 가장 크다 보니까. 네. 음, 높은 점수들이 많이 오겠다고 생각하지만 예. 오히려 낮은 평형에 네, 오히려 낮은 평형에 어, 조금 작은 면적에 좀더 높은 점수가 모일 네. 수 있다 그렇죠 대출 때문에 음. 그에 따른 대, 현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제 소, 소형 평형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는 아주 합리적인 거는 나쁘지 않죠 음. 그렇지만 분양가가 비싸다 음. 그러면 이 분양가가 과연 이제 이전에 분양했던 거랑 비교할 만한 단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네네.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작년 12월달에 분양했던 거를 한번 볼게요. 이걸 이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세운 푸르즈헤리시티라고 헤리, 인근에 있습니다. 음, 저 여기 알아요. 예. 갔다 왔어요. 음, 네. 예. 여기에 24제곱부터 42제곱까지 있어요. 음, 7평부터 약 16평까지 있죠. 네, 네. 그럼 42제곱을 보면 음, 7세대 모집에 2,700명 접수해서 64점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음, 와. 그때 분양가가 비슷하죠. 이때 제가 반응을 봤는데, 그러니까, 세원 프로젝트 해리시티 분양할 때 댓글이 막뭐 이런 거였어요. 니가 가라 <웃음> 맨날 하와이 가래. 네, 네 니가 라 정해 <웃음> 많이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예, 네. 많이 하셨죠. 네, 하셨죠. 네, 많이 하셨죠. 누군가는 컨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저라도 40대, 50대, 만약 혼자 살거나, 이제 아이가 없는 두 부부면, 을지로 종로에 직장에다 해볼 만은 음. 하거든요. 음, 그죠 음. 물론 이때 분위기에 대비해서는 많지는 않았죠. 음.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서울이면 뭐좀 그랬지만, 망했다? 음.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계약은 다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많이 신청을 했고, 음. 그래서 이런 건, 이번 단지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 음.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42제곱이잖아요. 네네. 거실과 침실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작겠죠. 네네. 근데 평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튼실하게. 음. 근데 이거 한번 보고, 예. 잠깐 평면 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아, 예. 방금 보셨던 이제 프루지오 헬 h d 티와 이번에 힐스테이트 세운 오. 비교하면 방 하나가 없잖아요. 오. 거실이 조금 더 크게 빠지고, 네. 침실 하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음. 감안해야 되고. 경쟁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가점이랑 그걸.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번 영상은. 이제 49제곱에서는 그나마 방이 음... 두 개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분양가가 49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8억 됩니다. 어... 그쵸. 렇좀더 음... 비싼 느낌이 확 들긴 해요. 음... 그래도 할 사람은 한다. 아 어, 이거. <웃음>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힐스테이트가 나중에 연락올지도 모르니까. 네. 네, 이 면접만 봤을 때는 네, 이 네. 아까 그 분양가 네. 프지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평면 구성에서는 음... 어, 좀 비싼 부분이 확실하게 보인다. 발코니 확장비도 지금 주목을 할 만한데 이게 1 1 1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죠? 네. 그러니까 확장할 만적 별로 없나봐요. 아, 만원 단위죠? 만원 단위. 단위. 네, 만원 단위. 그러니까 49F 같은 경우에는 1 1 1만 원. 네, 네, 네. 네, 혹시 헷갈리실까봐, 천만원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짚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이단지 볼까요? 네. 이단지는 평면들이 좀많고요 마찬가지로, 56제곱 넘어가서부터는 9억이 넘어갑니다. 오. 대출 안 나와요, 여기. 네. 음. 이런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4천 정도 됩니다. 오. 헤리티지, 그러니까 방금 본, 지난해 분양한 그곳이랑 비슷한 거죠? 비슷해요. 음. 네. 그러면 적정가 비교를 어디서 해야 되냐? 주변 시세. 예. 네. 그래서 좌우를 봅니다 네. 여기 해당 부지가 일지로 삼가역 부근에 있고요 네네. 좌측이죠? 서쪽에 보면 여기 경유군자이아 이제 댓글 예상돼요 네.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네. 비교단지가 있냐 어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경기공장이 너무 너먼거 아니냐 차로도 한참인데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아 그래요? 네, 네. 이걸 보고 적정 추정가를 이제 산정하는 건데 멋있어 <웃음> <웃음> 물론 지금에서는 네. 이렇게 막문매당 하죠 네 근데 이제 5년 여기가 또 내년 7월에 입주해요 음... 짓고 있다 보, 보니까 네 입주가 짧고요 네. 한 그로부터 2년 지난 2020한 5년 정도 되면 네. 그때 제 값이 나오잖아요 음 그쵸, 그쵸. 저희가 무슨 말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알 겁니다 <웃음> 어쨌든, 자, 경희공 자위가 17억. 네. 그리고 어... 이제 마포 쪽. 아, 너무 먼데. 아현 쪽. 아현 너무 먼데. 네, 서울용 센트럴 자위. 음, 멀어요. 이게 입주 10년 이내로 잡았고요. 음... 24평. 네. 그러니까 여기가 10, 10억 정도 했잖아요. 24평이. 네네. 그죠 네. 해서 13억대에서 17억 정도. 음... 그럼 저는 그냥 13억 정도, 14억 정도 어, 적정가를 예상한다. 그래도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해도 음. 음, 좀먼 곳이긴 하지만. 정도 생각하십다 그렇죠. 더 음. 연식이 이제 최신이고요. 교통은 진짜 넘사벽이잖아요. 음. 장점과 단점이 어우러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희석되고 상쇄되는 음. 부분 감안해서 13에서 14억 정도가 적정가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동쪽으로 한번 볼까요? 예. 네. 일주 삼각 기준에서 봄은, 이쪽이 조금 약하죠. 비해서. 그럼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 왕신이 뉴타운 쪽, 음. 그 다음 밑에 행당 금호 쪽. 오. 여기까지 제가 사는 곳이네요 아 <웃음> 그래서 보면 네. 보문을 제외하고서는 12억에서 15억대 정도 네네. 되니까 네. 마찬가지 비교는 충분히 할만하죠 음 동의 안 하시죠? 아, <웃음> 아뭐 제가 동의한다고 이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대표님이 전문가시니까 시세는 이렇게 보는 게 어, 타당하다, 타당하다 라고 하는 거고 음, 보문은 살짝 가기에 좀낮긴 하네요 네. 네, 왕심 쪽은 그래도 적정가라고 하더라도 네, 2주년 차가 조금 됐죠 아, 이쪽들은? 네, 왕신리보다도 음. 어쨌든 13억 정도를 대표님은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적정가다 네. 또, 또 이런 댓글 있다고 아 부동산 가격 하락할 건데 음. 음. 하락할 거 대비해서 해야지 하락할 거 대비하면 청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음. 네. 그렇죠? 네. 확실하십니다 네.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평면도 빠르게 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보시면 27층까지 있고 네, 동호수 배치도죠 예, 동호수 배치도 네. 아, 보기 싫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죠. 예. 이거 가다가 평면에 꺾여요. 아, 이 아, 꺾이잖아요, 이렇게. 일단 저는 뒤로 가기 놀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어차피 이제 향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음... 뭐, 이런 거는 다 배제하고 가셔야 되는 단지입니다. 음, 넘어가고요. 네. 배제도 보 답답하죠. 1단지, 1단지, 2단지가 이렇게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만 아파트예요. 음. 오른쪽은 또 아니에요. 네, 오피스텔 그냥 하겠죠. 네, 여기도 여기만 아파트. 네. 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이런 것들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맛이 많이 남으니까. 아, 어,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도생이나 이런 걸로 짓겠죠, 뭐. 음. 네. 그리고 북향이 있다는 거. 음... 서양도 있고 남양도 있고. 아, 어, 남양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렇네. 아, 음, 46시. 아, 46시. 네. 네, 죄송해요. <웃음> 여기는 59A, 네. 42A, 49A인가요? 네. 네, 여기만 남쪽이네요 저는요 정말 네. 을지로, 종로, 명동, 동대문 이쪽에 네. 직장이 계신 분들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직주 근접의 네.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쵸 이직하면 어떡하죠? 어, 전세 줘도 되죠 아, 거주무가 네.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가점 네 가점 알려주십시오 1단지가 5구 세개 네. 타입에서 20개 네. 정도씩 뽑고 네. 그 다음에 2단지에서도 이제 4개 타입을 뽑습니다. 네. 5, 5 6, A까지 포함하면요. 9억이 음. 넘어가니까. 네. 가점은 59, 60점 정도에서. 음. 정리가 될것 같고. 물론 69점짜리 통장도 쓰이겠죠. 아, 그렇죠. 네. 최고는 항상 있으니까. 네. 네. 최저 컷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어, 49, 46, 이 정도에서는. 네. 음. 60, 좀 작은 평데 예. 네. 60점을 넘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뭐. 이제 39 이런 거는 네. 60점이 안 되겠지만. 네네네. 음, 방두개에 있는 49제곱 같은 경우는 지점이 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음, 음 만만치 않네요. 음. 네. 어. 그렇죠. 그래도 제가 어, 누군가는 저의 이제 시선으로 적정가를 판단 하시잖아요. 그쵸. 5 9제곱 네. 13억이라고 네. 하면, 49제곱은 뭐 10억, 이런 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면적 따라? 네. 네. 그리고 경인군자이도 그렇지만, 비교하기 어렵지만 네. 경유자에게도 17평짜리가 있어요 음. 84제곱이 이제 20억 갈때 네. 17평짜리로 10억은 가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계산하면 49제곱도 충분히 이제 마진은 1,6억은 충분하다 보니까 음. 어, 내집 마련하시고 거주가 안되면 전세 주고 조금 시세보다 10에서 15% 정도 싼 가게 그냥 받고 네네. 이 정도로 만족하신 분이 분명 있을 거다 라고 음. 저는 봅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단지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음. 분양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평당 4천 정도 되는 금액이 적정가라고 어쨌든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세 사이도 매덕은 된다. 아 적정가 아니고 비싸요. 아 비싸요? 조금 비싸네요. 아 정도. 조금 비싸군요. 네. 시세보다 아. 높지 않다. 아 시세, 높지 않다 정도. 음. 시세 대로다. 네, 그 정도. 네. 어쨌든 그래도 말씀하신 그런 분들 일2인 뭐 가구. 그리고 CBD, 종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라고 하니까 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라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대한민국 넘버원 차약 전문가 박지민 대표님과 즐거운 시간 가져 봤고요 자, 저희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로 어,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ust turns and faces l a u e